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드러내고 보이고 싶은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법무부 장관의 직을 걸고 하라. 지금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했던 것은 이건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니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 정면승부를 하라.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우리 가정과 사회 모두가 책임질 부분이 많네요. 이번에는 386세대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분들에게 좀 씁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386세대 의원들이 광주 5.18 전야제 직후에 단란주점에 가서 여자 종업원들과 술판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도환 기자입니다. 그게 나와서 뭐, 뭐, 회식 목운야 지금 막실망시고 뭐, 오래 부르고제 무슨 무슨 그, 뭐, 뭐 뺏기 뭐 이런 거 있어 무슨 계약돼서 회식에 그거 다 얘기해가지고 좀, 좀 된... 어 이제 한 7월 20일이라 그한두달 그러니까 네. 전쯤에 네그 청남도에 갤러리아 있는 인근 카페에서 네 그때 그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네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왜냐면 이제 김현장 동서를 이렇게 하고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모임을 원래 총장님이 그 주관하셨던 건가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날 모임은 어떤 그좀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네. 아 그럼 제가, 네. 그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네. 그럼 어쨌든 그렇게그 어떤 안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네, 예,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대구 소문 제 정답 잘 해보자 뭐 이렇게 예, 격려한 모임이었나요 예. 소문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예, 맞습니다. 란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국정감사장을 야바이판으로 만든 한동훈 장관은 적반하장식 모렴치한 행태에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엊그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행적에 관해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 대형 로펌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첼로스, 첼리스트의 연주에 음주가물을 즐겼다는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보한 해당 언론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도는 술자리에 연주자로 참석한 첼리스트의 통화 녹취 파일과 동석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등의 취재 통화 내용을 그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차마 피관기관 증인의 태도라고 볼수 없는 비아냥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리와 관계없는 과거의 일을 들추고 과할 정도로 화를 내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 모습이 마치 분노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께서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셨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의원직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임명받은 장관직을 걸고 내기를 제안하는 것은 국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합니다. 평소 국가부처 장관이란 자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노름판 야바위꾼과 같은 발언을 할수 있을지 개탄스럽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관장의 태도도 아닐 뿐더러 특히 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엄중히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자리로서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로펌 관계자들과의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함께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다음날 오전 여가부 업무보고까지 미뤘다면 대통령의 업무 태만으로 국정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김은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국회에서 해당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한 겁니다. 네.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중대한 국정감사 사안일 뿐더러 당연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사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이 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전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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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뭘 했나요? 왜안 나오죠? 뒤에? <웃음> 아, <여기 진짜 웃음> 자, 자 위원님 어..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거짓말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서 조국 사팀 누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했다 거짓말했었다가또 사과 를 하셨죠?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러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금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위원뭐 거시죠? 저, 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 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괴감을 느끼고요. 첫째, 위원님 저술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아,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저는, 어, 제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어, 강한 사람들과 웃고 만마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꽃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셋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김억기 의원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제가 있었다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를 모함하신 말씀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돼요. 저는 안 있었, 있지 었있 않았어요. 그두 사람이라는 게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앞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저한테 또 스토킹 붙어서 이거 물어보던데 지금 그 얘기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희경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보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죄의 종직이라든가 뭘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저보고 거실 시거 같았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저 자리 내지는 어떤 술자리 같은 데에서 전혀 그 시간 내지는 그 반경 몇 키로 안에라도 있었으면 저는 좀다 걸렸습니까? 뭔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제, 제 자, 자, 자. 김학의 원님 김학의 원님 제가 있었냐고요. 제가 자. 있었냐 말이에요. 제가 있었냐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답변 시간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저렇게 대충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국회의원의 사람, 사람이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더 탐사해서 받으신 자료잖아요. 그렇죠? 이세창 총재의 이근거서물거아닙니 아니 이세창이라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 제가 근거에 있었다든가 라 아니면 실제로 제가 저를 봤다든가 뭐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창 총재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지금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아니. 다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선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례적인 악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 들똥 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죠? 음. 자. 자, 이것도 수사될 겁니다.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비슷한 자리에서 당연히 간적 없고 아니 정말 정말 자괴감을 느끼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정도를 가지고 국정감사가 이렇게 수년되는 상황에 첫 질문을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책임지십시오. 저도 책임지겠습니까? 자. 있습니다. 아니죠. 누가 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정치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같은 의원님, 의원님 분 말고 이런 정도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자. 네.